네. 불러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그분은 제주 사시는 거야요이 여행? 제주를 사 와요. 아, 제주권이세요? 네. 네. 어, 어디? 학교에서 왔어요 어 멀리서 오셨나요? 아, 네 오신 <웃음> 분 시청에서 네. 왔어요, 시청에서 어, 가까이였어요 건전한 <웃음> <웃음> 데이트라고 <하고> 그랬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 오늘은 담배꽁트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웃음> <웃음> <웃음> 거의... 거의 고스프 <고스러워진. 웃음> 없는 거예요? <웃음> 가장 많은 쓰레기가 담배꽁초 뭐, 담배각, 라이터함 이런 거. 네. 아마 전날 여기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술한줄 아니까? 그냥 런닝만 하는 것보다도 다른 매력이 있는데. 네. 네. 은근 재밌어요. 뭔가 볼거리, 할거리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너무한다. <웃음> 그러게 이거 근데 약간 고의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죠. 과자 두 개가 이렇게 한 곳에 나란히 있는 거는 여러분, 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웃음> 그럼 저희 기념으로 다 같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